저번에 사실 뭐안 좋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분의 반성를 가져왔어요. 눈썹과 눈을 이렇게 놓고 보면 억수로 내성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내성적이면서도 집요하다 그러지. 그럼 한 가지의 고민이 있으면 모기에 몰두해서 파고 들어가는 사람이지. 이런 사람은 살인도 할수 있는 사람이지. 해코지를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거든. 살인사건이나 나쁜 일을 저질렀잖아요. 지금은 반성하고 있을까? 이사람은 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함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관상이 네. 네.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관상만 봐도 저 사람은 성격이 사이코라 그랬네요. 뭐 그렇다 아니다 그 판단이 좀 될까요? 판단 되죠. 이번에 사실 음. 뭐안 좋은 사건이 있었어요. 뭐 신당역에 뭐 살인 사건이나 있었는데 음음. 그분의 관상을 가져왔어요. 한번만 봐주세요. 이 사진을 놓고 딱 보잖아. 눈매가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 그지? 얼굴 하상이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근육이나 모든 게 이렇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쏠려 있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을 보면 독에 품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 간상을 지금 보면 독에 품어 있는 사람이잖아. 입이, 음, 요렇게 있잖아. 눈을 이래갖고, 음, 하게 있으면 독에 품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눈썹과 눈을 이렇게 놓고 보면 억수로 내성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내성적이면서도 묘하다 그러지. 그러한 가지의 고민이 있으면 고기에 몰두해서 파고들어가는 사람이지. 그게 해결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은 꽁하게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이야. 엄청 독에 품어있는 사람인데 독기를 품고 있는 사람이잖아. 이런 사람은 악기에 품어있고 독기에 품어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살인도 할수 있는 사람이지. 해꼬지를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앙심을 품어서 그 사람을 뭐 복수를 했어 복수를 해도 이 사람은 계속 앙심을 품게 돼 있어 그걸로 직성이 안 풀리는 사람이야 그냥 상대방은 뭐 그냥 지나간 말로 했겠지 무심결에 던졌는 말은 이 사람은 무심결에 던진 말에 이 사람은 어~ 독을 품었는 거지 근데 네. 혼신기가 혼, 혼기가 네. 혼기가 탁해. 그게 뭐든지 지나가면, 뭐, 지나갈 때 거리를 걸어가다가도 밥 들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 이 사람은 씨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사람은 있잖아. 묻지 마. 살인사건도 할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그거, 이 혼이, 혼이 감겨 있잖아. 혼이 감겨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있잖아. 엄청 불안해. 공포에 떠는 사람이야. 불안증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 누가 항상 누가 나를 쫓아온다고 생각해 혼신기가 따라 들어와 있으면 그러면 이유도 없는데 불안증이 와 불쌍하다는 생각이 한계도 안 든다 이 사람은 마음이 모든 게 좋은 마음이 한계도 없어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음. 이제 살인사건 일어난 네. 후에 이제 잡혀서 나온 사진이고 그 전에 과거 사진이 있는데 과거 사진이 네, 그 사진이 되게 평범하게 생겼어요 이거는 뭐 뽀샵을 했는지는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진하고 이 사람 사진하고는 완전 틀리죠. 간상 자체가 완전 틀리잖아. 이 사람 이 간상을 놓고 보면 분노에 차 있는 사람이고 분노에 차 있고 독에 품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 이 여기 간상을 놓고 보면 은 선량하지 그지? 그지? 가슴 설레고 있잖아 그지? 그럼 누구를 사랑했거나 누구를 애타게 찾거나 누구를 애타게 뭐 그리워하거나 그런 부풍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랑의 공방이 걸려 있는 거지, 그렇지? 사랑의 공방이 걸려 있으니까 사랑을 애타게 찾고 있는 거지. 그 몽달기가 걸려 있는 거지, 뭐전녀기가 걸려 있거나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아, 근데 코 끝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사람은 모든 생각이 그냥 왜 이렇게 고립돼 있는? 그냥 하나의 고개 폭 빠져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내일 내일을 생각할 수 없고, 그 순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사람 발전도 없는 거고. 근데 이 사람 어쨌든 살인 사건이라는 나쁜 일을 저질렀잖아요. 지금은 반성하고 있을까요? 이 분노에 지금 차 있잖아. 복수를 했잖아. 쉽게 말하자면 복수를 했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야 될거 아니야. 이 사람은 마음 안 편안해.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또 만들 수 있어. 또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 이 사람한테 물어봐봐 마음 편하냐고 복수했으니까 마음 편하냐고 절대로 마음 안편해이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한 분노에 차 있는 사람이야. 그게 내 거잖아. 이 사람한테 가여운 생각이 전혀 안 든다고. 감정에 취해서 그 사람을 해한 건데 이거는 이 사람이 진짜 정신상태가 정신과도 아니고 정신병자도 아니고 또라이도 아니고